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로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 인하한 데 이어서 미국 행정부는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제적어려움에 부인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에서 거론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주장이 잇따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보니 맨큐 하버드 교, 교수는 총수요 짐작을 넘어서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천 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큐 교수는 특히 무차별적 지급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도 노동자 외에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주장이 뒤이어서 유력한 정치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및 옹리상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개인에게 성인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도 의회가 당장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인에게 최소 1 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커들로 대학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1달러 지급제한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고 스티브 두부신 미국재무장관 역시 우리는 즉시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조만간 추가 긴급 예산안에 이러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계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 역시 그러한 고민 대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제 통과시킨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게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입에서 담기 어려운 막말을 커버서 논란이 되었던 창영진 전 의원을 봉천했습니다. 사실 폐륜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인데요. 님이 차명진 전 의원은 당시 그 이것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교안 당대표는 작년에 세월호 5주기 수도시 행사에 참석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